제가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늘어진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자리에 앉아서 떠들라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긴장이 되고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또 앉아서 떠들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가 하는 일 그대로 영상에 담고 집구석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편집하는 게 조회수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저도 요즘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고생하는 저의 일상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게 돈도 되고 조회수도 오르고 채널도 성장을 한다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소재가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영상이 별로 없어요 생계가 달린 일 와중에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처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위해서 찍으시는 분들은 하루 그냥 촬영하면서 찍으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일일이 다 찍어가면서 돈 벌고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왜 장사를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전부예요. 아차 네 가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런 감사한 댓글과 응원의 댓글 그리고 힘이 되는 메시지들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고생한다고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다할줄 압니다 자랑이 아니라 할줄 아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음식은 일식을 빼고 한식, 양식, 중식 다할줄 압니다 음료의 경우도 커피뿐만 아니라 맥주에 대해서도 공부했었고 와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커피의 경우는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8년 동안 운영했던 경험도 있었고 음식의 경우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다가 말아먹은 썰은 무려 15만 조회수를 달하고 있죠 그거 없었으면 저희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과자 사 먹을 돈은 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전할줄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것도 많고 할줄 아는 것도 많고 이랬던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계신 위대한 사장님들 전 그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의 발톱에 때 만치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걸전 압니다 제 자신을 알아요 이건 장사를 해본 결과 일을 해본 결과 저 자신을 깨우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나태해지고 이 어깨에 가득 허세 그냥 가득 올려놓고 사장 소리 듣길 좋아하면서 그런 멍청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걸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동안은 괜찮겠죠 근데 분명 3개월이 지나면 그럴 거예요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변한다고들 합니다 변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노력만 한다면 그런데 안 변하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끈기 장사는 끈기입니다 끈기 전문성을 갖는 것도 끈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다할줄 안다는 얘기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다할줄 아는 거예요 끈기가 없으니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고 저것도 해봤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할줄 아는 거예요 할줄 아는 게 많다는 건 결국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편집도 저는 혼자서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자랑이 아니에요 끈기가 없이 살다 보니까 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잡기술만 다양하게 들은 거예요 저는 알아요 장사랑 안 맞아 못해 안 돼요 36살 먹고 이제 알았습니다 안 돼요 두 번째로 모질지 못하다 성격의 문제예요 이 말은 착한 거랑 엄연히 다릅니다 좋게 말하면 매너가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멍청한 거예요 실은 소리를 못해요 제가 가게를 할 때도 직원들한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실은 소리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장사하는 사람들은 싫은 소리 할 때는 해줘야 돼요 끊을 땐 끊고 잡을 땐 잡고 밀고 당기고 할줄 알아야 돼요 영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내 가게인데 내가 가게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가게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가게인데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게가 가는 방향대로 내가 끌려 가요 웅선 한복 구분 못하고 가는대로 그냥 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대로 가는 거야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모질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게가 가는대로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모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해요 전 알아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 나갈 것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든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많아요 음식이건 음료건 물건이건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더 많아요 이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평생 먹었어도 맛있다고 생각했던 가게보다 맛없다고 느꼈던 가게가 더 많고 심지어 두번 이상 방문한 가게도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도 사람도 웬만큼 친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문자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봐도 거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고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드러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남이 봤을 땐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해요 안 들어요 음식에 관한 것이건 환경적인 것이건 서비스에 관한 것이건 나에 대한 얘기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아무리 직원이 떠들어도 아무리 손님이 뭐라해도 이쪽으로 듣고 그냥 일로 가요 남 얘기를 잘안 들어요 치명적인 난점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회생이 그래요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본능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장사는 긍정적인 사람이 해야 맞는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더 많아요 몇몇 빼고요 그게 장사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겨내질 못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못 이겨내요 고치려고 해도 3개월 3개월이 맥시멈이라는 거 압니다 알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장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